소개할게. 여기가 내 방이야. 좀... 늦출하지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히 쉬어. 근데... 너랑 나랑 오늘 1일인데 나머 달라진 거 없어? 뭐? 1일만에 어떻게 찾냐고? 몰라? 지금 모르겠다고 한 거야? 나한테 관심이 있긴 했었니? 맞춰봐 후하게 10초 줄게 음, 어디가 변했을까? 아니 이래도 몰라 큐티클 제거 손톱 큐티클 제거하고 왔잖아 정말 무관심한 것도 정도가 있지 너나 좋아하는 거 맞아? 내 취미가 네일아트인 건 알지? 언젠가 한 번은 같이 네일아트 받으러 가야 하지 않겠어? 손 이리네 어머 이 하얀 줄기들 큐티클 좀봐 너도 관리 들어가야겠다 안되겠어 세바스찬한테 말해서 당장 네일아티스트 불러야겠어 세바스찬